여러분, 헌터. 뭐야? 어, 락이야. 아니 오픈 이츠 꿔인데 왜 전화해? 짜증나게. 어? 송어 낚시? 송어 낚시 같이 가는 거면 이거 송어 그 데이트네. 오늘 제 앨범 커 대치가 보자 보자 바로 바로 바로 송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오늘은 약간 송어 데이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X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송어 낚시터로 가야 되네.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아 오늘 같이 갈 사람 있네. Let's go. 락이 앞으로 인트로즈가내 전화하지 마짱나니까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송어 낚시를 하러 나왔는데 얼음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자근데 오늘 제 애인이 온다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오시냐? 리빨 속았나? 여러분 왔습니다. 제 애인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이네요. <웃음> <웃음> 저는 브루님이랑 또한 분의 게스트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홍발이랑 낚시 영상을 위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히트 TV라고 합니다. 아 히트 TV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크레피쉬 잡으셨던 아이봤계시네요 봤죠. 크레피쉬안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히트 TV 보고입니다. 아, 음. 예, 히트TV.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쪽 보시면은 구멍이 엄청 많습니다. 저쪽에 이제 넣고 얼음낚시로 송어를 잡아볼 건데, 오늘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민물은 처음이라서. 한 마리? 한 마리, 오케이.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넣으면 나오죠, 뭐. 자신감이 또 다르시네요. <웃음>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미끼를 따로 쓰나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어, 오늘 송어 못 잡으면 이거 먹으면 되겠네. 파워베이트라 그래가지고, 찰흙 같은 아. 송어가 반짝반짝거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넣으면 나옵니다. 어 아, <웃음> <웃음> 이러다가 못 잡아도 재밌어요.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부르님은 어포기로 해가지고, 빙어를 잡을 건데 미끼에서 썩은 냄 엄청 나거든요 지금 썩은 냄가 많이 나면 날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로 잡은 건상님이 드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브루님 바로 생으로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채비 완료했고 넣어주세요. 들어갑니다. 네. 리바라 었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그리 춥지 않은데 어 조심하세요. 들어 어, 안 돼. 오오. 오케이. 어. 안 들어. 들어간다. <웃음> 들어간다 들어간다. 청훈아씨 계속 이거 튕튕 튕겨줘야 되나요? 다만 냅두면 티가 알아서 먹을 거요아 진짜요? 아까 그 미끼에서 맛있는 냄새 난다고요? 어 진짜 오징어. 아까 썩은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맞다, <웃음> 아 야야 이거 연기하는거다 이거 아, 진짜로 저 한번 맡아볼게요 아! <웃음> 리발레 네. <웃음> 어, 나 좋은데? 있어, 있어. 앞에 있어요? <웃음> 미끼인도보여요 불? 빵님오니까 아, 바로도 막가고아 <웃음> 그 냄새야 아, 아 불이 맞데 냄새 나잖아요 어안 나요 자여러 이제 이 통발 들고 빙어 한번 통발해볼게요 브러니 통발에 빙어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40마리 이상 들어갑니다 진짜 늘면 나와요 전두 마리요 저 믿으세요 알았어 요 락이 아 딱이네 얼음 그럼, 깨야겠다 얼음 좀 뚫어주세요 잠시만요 좀 무섭거든요 <웃음> <웃음> 어우야 여자친구 다칠까봐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거는 남자가 합니다 네저 여자 할게요 도구를 이용해야죠 어? <웃음> 조립식 조립 <웃음> 어, 송어 사먹을 뻔했네 야더 무기를 상남자 같아요? 아니요 <웃음> 엄마가 재밌게 나와야 된다던데 <웃음> <웃음>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저거 뭐야 개 빡치신거 같은데? <웃음> 진짜 무거워요 자기야 비켜봐 아, 왜그래 설레게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지금 데이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어, 오 너무, 나이스 너무 우린 손에 경계선 삼겼네 <웃음> 자 이렇게 사람이 안 빠지게 해놓고 3시간 뒤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바닥에 닿으면은 얘가 떠가지고 네, 이거를 예, 그냥. 얘가 부력이 있어요. 얘가 와서 이거 먹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따로 흔들지 않아도 된다? 가끔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흔들어주고. 지금 심심한지 한 시간 됐는데 왜한 마리도 안 잡히나요? <웃음> 리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입질은 올기미는안 보이고 가끔 한두 마리 그냥 지나가는 거 보입니다. 근데 아직 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못 잡으면은 여기 낚시터에서 두 마리 준대요. 못 잡아도 컨텐츠는 할수 있어. 여러분 저렇게 저거 지금 바람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제가 현장 잡았습니다. 어, 헤어진다, 헤어진다. 아싸 헤어졌다. 아, 자, 여러분 지금 한 시간 계속 안 나오는데 히트님 어디 계시지? 저 히트님 1시간 네? 지났는데 언제 나와요? 르면 나온다면서요? 아, 여기 한번 넣으세요 아 여기 오케이 여기 아 여기. 그래서 바로 지금 그래. 뚫어주셨구나 그래. 진짜 잘 잡으시네요. 아, 주실 뭐요? 수 있어요? 저희는 안 가져가고. 안 가져가세요? 손만만 보고. 어, 너무 감사하죠. 총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넣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마리 얻었습니다. 이거 잡아서 먹어보자가 아니라, 얻어서 먹어보자. 한데, 느면 늘면 남아, 느면님 어, 디서 넣으셨어요? 아 제가 잡았습니다. 진짜요? 어, 넣으면 나오더라고요. 어, 어 디서 잡으셨는데? 부라예요 아. <웃음> 일단 뭐, 크기는 30cm 이상 되는 것 같고, 야, 가만히 좀 있어라. 펀치를게요. 자, 일단 이 녀석, 총 가지고 오면 바로 넣을게요. 라사, 열어. 열어. <웃음> 들어가라. <받아>. 어. <웃음> 두번 닫아. <받아. 웃음> 아, 그거 내 건데? 이제 내거예 <웃음> 자 여러분 한 마리 얻었습니다 계속 얻어볼게요 사장님 <웃음> 혹시 노하우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수심층을 찾아야 돼요 통화에 아서 움직여줘야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거의... 이제 알았습니다 네. 르면나와 느면 씨의 말을 들었으면 안 돼요 어디 했던 오셨어요? 노하우 좀 전수 받고 왔는데 한번 봐주신다고 지금 오셨습니다 그냥 바닥에 깔아앉은 다음에 왜 이런 거로 하세요? 뭐물해해야되는요 아, <웃음> 이거죠 이거 르면나와느면님파워베이트 먹는데? <웃음>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지금 그럼 파워베이트를꼭 잡겠습니다 자 일단 구멍 바꿀게요 네자 <웃음> 네. 여러분 지금 사장님이 채빌이 해 주고 계십니다. 나 이제 잡는다. 아, 사기태. 여러분 <웃음> 바로 입장. 요거를 앞쪽에서 이제 깔짝깔짝 대면은 소리가 물 거예요. 그때 그냥 팡해 가지고 낚아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소 한번 옮겨 볼게요. 계속 이게 안 나오면 옮겨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이거 안 잡히는 거 같은데. 하나 없는 거 아니에요? 낚시터로 의심하는 건가요? 아, <웃음> 선님 <웃음> 어, 네, 감사합니다. 와, 또 잡으셨어요. 잡아야 되는데. 니 잡으실 거예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냥... 그냥 계속 시간 뻥이면 되겠는데. <웃음> <웃음> 다시 구멍에 넣으러 갈게요. 들어가라. 송어 배달을 해주신다는 게 저희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러면 지금 한 마리 쓱 하고 지나갔거든요. 빨리 와. 손맛 한번 보자. 어? 와 송어 송어 송어. 위에서 놀고 있네. 얘 방금 완전 수면지로 지나갔거든요. 어? 여기 좀 지나가요 여러분. 어? 또 지나갔다. 어? 여기 있다. 어, 있어 있죠 있죠 있죠. 근데 물질 않아요. 뭐야 이거. <웃음> 아, 구멍도둑이네 구멍도둑. 여러분 지금 두 시간이 지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저희 냈다 미치겠어요. 집에 <웃음> 갈타. 뭐야 잡았어요? 물어어요끌올릴수 있어요? 끌어올릴 수 있죠 빠졌어 빠졌어 아, 아 빠졌네 아예 끊어졌네 자, 여러분 지금 송어를 방류하거든요 지금 딱 잡아야 돼요 지금 타이밍에 자, 여러분 방류합니다 지금 늘면 나오는 거 맞아요? 여, 지금 늘면 나오는 거 <웃음> 잡았어요 천천히 천천히 끌어올려도 돼요 아, 저... 아. 음... 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오 여기도 잡으셨고 옆에 또 잡으셨어요 여기도 잡으셨어요 뭐, 오막 나오고 있습니다 막 나오고 있어요 저희건 한마리 여러분 저랑 브르님이랑만 못잡고 있어요 역시 내 락이 방너 하자마자 양옆에서 다 나왔습니다 나 빼고 와 떨라다 떨라다 줄로 땡길까요 잡고 오, 내 마리 맞지? 넣으면 나오지? 너무 받아먹는 거 아니세요? 넣고 일단 닫아 <웃음> 헌터킴이세요 <웃음> 지금 인당 한마리씩 가져가 하는데 제가 제 힘으로 잡아볼게요. 할수 있겠죠? 누면 나옵니다. <웃음> 강일를드려야겠네이 손목 스냅이 있나요? 라이근. 지금 라이근 어때요? 지금 라이근 괜찮아요.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와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아, 여기. 또 와. 이렇게 선수 배달을. 감사합니다. 잡은거 두마리. 얻은거 세마리. 아주 좋은 사장님 만났습니다. 얻는게 더 좋은데요? <웃음> 그냥 조금 이렇게 뻑기다가또 가지러 오실거예요 <웃음> 개야같이. 여러분 두마리가 지금 까다가다 까다 하거든요. 아유, 라이근 아파. 이게 31년을 썼는데 힘드네. 의그. 작겠어 저거 뭐. 아이 그... 멀도 빠졌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임마. 뭐 어쩌라고요? 죄송하다고요, 형님. <웃음> 어디, 어디? 이야. 구름이 했어요? 아, 제가 했죠. 나는? 아, 차이가 팀하게 <웃음> 나네. 아, 큰 것도 잡으셨네. 힘나게. 이걸로 잡았어요? 예. 네. 이야. 저희 선생님, 아직 뭐 없으신가요? 누구세요? <웃음> <웃음> 네. 와 물려 다 많네, 진짜. 아! 아! 아이고 아쫙 당겼어야 되는구나. 와 여러분 놓쳤습니다 방금. 안 되겠네 토평이 저의 잘못이 됐군요. 죄송합니다. 아 이제 나오자. 한번 손맛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손네 찍는 거죠? 네. 네. 찍고 있어요. 표정 더리얼하게 이제 헤어지자 이제. <웃음> 이렇게 이별 동물을 <동보를> 봤다니 충격인데? <웃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웃음> 자 여러분 송어는 지금 잡을만큼 잡았고 아까 오자마자 설치해둔 빙어 통발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 40마리 예상하지 않아요? 아, 아, 아이 무조건 들어가죠 눈에 나왔는데 여기가 빰빰빰 빰빰 빰빰 오야 통발이 뭔쟁이지 자 여러분 송어에 이렇게 한 마리 여기 들어가고 닫아버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검은도로 가서 한번 뵙겠습니다 잘가 자기 아 다음에 또뭐봐로컨네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로 들고 가서 요리해서 먹어볼게요 자기랑 헤어지면 또 언제 보나 자기야 문좀 열어봐 부러워 하하하하하 <웃음> 어, 다음에 소고기 먹자 군소고기 손가락 내려라 개 빡치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송어를 잡아왔습니다 <끼리> 여러분 송어의 색깔이 바뀌었고 지금 아... 나 이거 안먹을래자 여러분 이 송어는 무지개 송어라고 하는 건데 일반 저희가 송어축제 갔을 때 잡는 송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지개 송어가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송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연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송어랑 이 연어래끼랑 한번 맛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어는 맛비교를 위해서 그냥 슈퍼에서 사온 연어예요 그리고 오늘 이 송어로 뭘 할지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오늘 바로 뭘 하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송어찜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이래끼 송질해버리자 자다 자, 여러분 송어를 한번 쫙 씻어줄게요 물이야 아아 조절조절조 아가리 물 넣고 배터. 아가리 물 넣고 뒤로 배터. 자 이렇게 한번 싹 씻었으면 버려 버리고 비늘을 먼저 벗겨줘야 되는데 워터 야 조절조조조 뒤집어서 조조조조조조자 그럼 비늘을 다 벗겼는데 지금 얘가 알을 뱅개 채웠나봐요 오오요야얘알 야, 야, 먹어야 된거 아니야? 네 그냥 버릴게요 주 여러분 이 송마을 같은 경우가 낚시미끼로 쓰면 굉장히 좋다고 근데 저 낚시 못하는데 이거 왜안챙기냐고요 냉동실에 옛날에 해뒀던거 있어요 오이다 됐나보다 오! 태어나서 알방구는 처음이네 알다 빼니까요 배가 훌쭉해졌습니다 먹을게 다 나갔어요 네 바로 뒤지러 가자 나무 판자 송어에게 굴려 자 여러분 여기요 사시 미로 손질을 할 건데 절세너로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가라 가라 가라 집에 가라 가라 가라 카메라왜 싫어해요 이 소리 싫어해요? <웃음> <웃음> 자 송어 찜을 할 때는 별거 없습니다. 손질 그냥 대충 해줘야 돼요. 일단 머리 자를게요. 라삭 미안해. 다시 한번 라삭. 아이 쏘리! 자 여러분 머리 날려주고 배쪽 이렇게 찢은 다음에, 자 안에 요기요 내장들을 그냥 싹다 잡아서 뜯어. 와우 너무 깔끔하다. 리발 다다. 자 여러분 요 내장들은 버려 버려. <웃음> 자 여러분 엄청나게 깔끔하게 되는데 여기 검은 막 있죠. 요거를 지금 한번 헹궈줄게요. 하빌리 이 a n 플라이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손질이 다된 송어는 마무리 작업으로 겨드랑이 있죠. 아니 지느러미 있죠.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르동자 그러면 이렇게 거의 다 됐습니다 꼬리 쪽은 날려줄게요 라상 레기야 자, 여러분 끝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송어찜을 해서 넣을 건데 그 전에 여기에 칼집을 내줘야 돼요 슬라이스 러스썰기 자 반대편은 한번 가고 두번 가요 자 그러면 x 자가 만들었죠 그럼 바로 외치는 거예요 디지털 엑스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흠을 내주면은 여기에다가 후추 렛기 고사조사조사 녹은래기오조조조조조조조자 이렇게 올려놓고 대충 한 15분 정도만 살짝 건조시켜줄게요 그냥 상온에서 꺼져저 멀리 자 여러분 송어를 말린 동안 송어지안에 들어갈 야채들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랑근래기떨어뜨리자마자라상래기오상마상마상 다음은 약간 저랑 닮은 래기인데토이스토리감자렛기라고 떨어뜨려요 꽂아서 어우 꽂아버려 주시 잡으다 오 다음은 양배추다 <웃음> 됐어요 그만 찍으세요 이제 됐습니다 자그 다음은 르로콜리 푸셔 푸셔 푸셔 푸셔 네 됐어요 여기까지 끊으라고 마지막으로 흩날려라 양파를끼 떨어뜨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일부러 한게 뭐냐면 그냥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그만 찍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야채 준비에 싹다 됐고 그럼 이거 꺼질게요 그리고 소모찜에 들어갈 양념장을 지금 바로 만들어줄 건데 양념장이 뭐냐 간장이다 자 간장 6큰술 6그 다음은 럴탕이다 럴탕 1큰술 로춧가루 1번 라진다들 1번 매실액 한 1번 어, 그리고 하이라이트 명랑로추 라삭 끼야 라삭 키야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알샌데 와인이 들어가네. 랍떼 써. 진짜 소량만. 어어어, 어, 어, 이 정도. 자, 그리고 마무리로 레몬즙. <웃음> 자, 다 됐으면은 조조조조조조조. 자, 그럼 양념차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꺼질게요. 그리고 일로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와서 얼굴에 붙여버리나? 야. 나대지 마. 라 자 냄비 티야 냄비 크다 자 여기다 여러분 야채 싹다 부어버려 자 이렇게 자작하게 깔아두고 자 여기다가 이 송어를 아 맞다 맞다 그거야 내 아주 제소지가 터져버렸어요 6시간 동안 송어 6마리 1시간에 한마리씩 잡았는데 그것도 두마리는 아니 세마리는얻어보고세마리 잡았는데 나 혼자 못 잡았다 재소름건나야리바 바로 입장한다 잘가요 자 그리고 물한 컵을 부어줄게요 물 붓고 좀 전에 만든 요 양념장 있죠 요거 한번 잠깐 먹어볼게요 대맛있다 와자 요거를 아주 골고루 이렇게 뿌려줄게요 송어에 디지털 X 자리에 착착 채워주고 자 그리고 라가리 봉의 아아 잠시만 연어 연어 연어 자 여러분 요 연어도 여기 옆에 넣어줄겁니다 왜냐면 마비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연어 이거 뭐 해야되거든요 오지마 오지마 와 진짜 맛있어요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썰어서 그냥 지금 먹고 요거 딱 반만 할게요 왜냐면은 연어 제가 개좋아하거든요 카메라맨 연어 좋아하시죠 맞아 연어 극형자야 근데 여러분들은 카메라맨이 연어를 먹는 거를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죠 연어 한번만 드셔보세요 한번만 제발 한번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찍어 나 찍어 자, 여러분 요 연어도 옆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가리는거지 그리고 바로 바히야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 그냥 그걸로 할게요 파이 여러분 약한 불로 두고 20분정도 푹 쪄줄게요 이따 봐요 라상라삭 연어 먹어요 자 여러분 지금 20분정도 끓었거든 요요로 지금 끓고 있는데 여기서 아가버리던 레몬즙을 한번 다시 쫙 참내 다다다다다다 제거해주고 다시 라가리 봉지 그리고 불을 좀 낮춰줍니다 오케이 이러고 10분만 더 조질게요 근데 방금 이거 뚜껑 따다가 엄지손톱 피난거 보이세요? 아우 진짜 개 아프다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라가리오로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연어연어찜이 완성됐으니 와우와우와우 와우.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미쳤다 이게 내가 만든 거라고 아참 그래요 여러분 헌터파 여사 무조건 앉아서 먹는 거 아시죠 제소리야 여러분 오늘 낚시하느라 계속 서 있었거든요 오늘 하루만 딱 앉아서 먹을게요 자, 여러분 일단 비주얼 보시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이신싱한 송어가 제가 잡아온 송어라니 아니 어디 왔지 자 송어 바로 하나 뜯을게요 와자요 송어 여러분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르 <웃음> 아니 진짜 맛있어요 와와이 소스가 진짜 반칙이었구나 와와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소스가 반칙이었어요 초베르 잡내 비린내 이런 거맛 하나도 안 나고 약간의 흙내가 나긴 해 근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야채들도 한 30분 정도 푹 했거든요 자요 야채만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채만 먹어도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밥한 공기는 그냥 뚫다가두 공기 세 공기 까이갈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연어 있죠? 아 연어가 아니라 절지마라 송어 자요 송어에다가 야채 이렇게 싹싼 다음에 바로 초배르 와밥 하나 빡 퍼가지고 바로 초배라와 나미아미사볼렐루야 제일 맛있습니다 와 제가 솔직히 더 기대했던 건 연어예요 연어 지금 여기 기름진 거 올라온 거 보이시죠? 연어찜이네 완전 미쳤는데? 이게 분명 소스에 직접 버무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소스가 배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먹어요 초바르 연어 낚시턴 없어요? 여러분 송어 다음에 안 잡고 다음에 연어 잡으러 갈게요 연어가 훨씬 맛있는데? 송어가 이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간이 그렇게 많이 배어있지도 않은데 훨씬 맛있어요 근데 제가 연어 먹을 때 카메라맨님 표정이 개썩었었거든요 왜냐면 연어 금자예요 요거 만 한번 먹어봐 제발 제발 한 번만 뭐 여기 싸줘? 오케이 와 진짜 방송을 위해서 연어를 먹으려고 <웃음> 진짜 연어 안 먹어요 초배르 <웃음> <어디야>? <웃음> 똥보다 맛없어? <웃음> 어, 근데 이 정도 노력이면 월급 인상. 월급 인상이 아니라 아까운 연어 뱉었으니까 월급 감면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송어보다 연어가 더 맛있는 것 같고, 요 송어 위에는 그냥 다 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 요 감자 포개고, 요 연어를 포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송어, 감자, 연어, 삼합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르 와저 이런 조합은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누가 송어찜이랑 연어찜이랑 감자 쪄진거를 같이 세개를 먹어보고 있어요 그게 나야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연어의 간이 조금 덜 해가지고 요 간장 한번만 콕 찍어가지고 톱에 음와 진짜 개맛있다 송어의 그 짭짤한 맛이 살짝 오면서 그 위에 연어의 그 텁텁함과 감자의 그 짭조름함이 같이 섞이면서 진짜 쑥 그냥 넘어가는 너무 맛있는 느낌인데 이 카메라맨님이 송어를 안 먹었어요 송어 먹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좋은 거 좋은데 송어 한번또 줘야지. 자 송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토마르! <웃음> 그 연어야 연어. 일로 와 일로 와 때리는 건 아니지. 일로 와. 하하하하로 <웃음> <막혀. 웃음>